아이콘은 꾸준히 좀 어려워요 <웃음>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어, 최근 한달 동안 라이딩을 못 다녔어요 그동안 일이 좀 있었고요 오랜만에 무작정 정차없이 <웃음> 너무 오래 안타서 나와봤고요. 제가 서울 연휴 끝나고 어, 휴가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서울 구경 갔다 왔거든요. 천에 <웃음> 어, 있다 보니까 어, 잠깐 잠깐씩 뭐 일보러 간는데 말고 제대로 서울 구경을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서울 구경 다녀왔고요. 서울 여행 계획을 하고 날씨를 봤더니 올 겨울 들어서 최고의 한파가 있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된 거라서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녀오게 됐어요. 어, 생각보다 추위는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다녀와서는 국민 날씨는 너무 따뜻한 거 있죠. 어디어디 어디 다녔냐면 어, 롯데타워 그 롯데타워 아쿠아리움과 전망대도 다녀왔고요이 전망대가 와우 123층 555m인가 그, 그, 그런데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까지 1분만에 가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웃음> 그리고 전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잠깐! 롯데타워, 엘리베이터 속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롯데월드 타워와 함께하는 빛의 화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과감은 어, 남대문, 동대문, 디지털플라자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사원인 빛의 화면을 선사합니다. 어. 놀레이 월 타워 더이타에시타 시고려 작가명인에는 롯데타워 엘리베이터가 무척 신기한가 보다 안녕의 새로운 세상, 서울 스카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서울 시티 투어 버스 있죠. 그것도 타고, 어, 남산 타워도 가고 경북궁도 가고 청와대도 다녀왔어요. 시골여 작감량이 참 많이도 다녔나 보다. 또 하루는 전차를 타고 어 명동도 가고 홍대거리도 건드려봤어요. 서울 전철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표답은알것 <웃음>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숙소 근처에 광장시장이 있어서요. 너무 좋아서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광장시장에는 그 육회가 유명하더라고요. 육회랑 녹두전 도 먹었고 아 숯불에 갈비가 또 유명한 집이 있어서 그것도 먹었고 냉동삼겹살집도 가봤고요 도어 알차게 서울 구경 잘 하고 잘 즐길거리 많이 즐기고 먹거리도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또 다녀와서는 또좀 일상이 좀 바빠서 오토바이를 못 탔고요. 오늘 이렇게 목적지 없이. <웃음> 그냥 나와봤어요. 아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근처 한 번씩 찾아가는 식당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문을 열었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양식보다 한식을 좋아해서 <웃음> 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기사식당인데요. 시골 집밥처럼 밑반찬들이 너무 잘 나와서 어, 갑자기 어, 푸짐하게 또 한상 먹고 싶네요. 한번 찾아가볼게요. 자 기름을 넣고 갈까요? 기름이 좀 없는 것 같다. 기름을 넣고 가볼게요. 시고려 작감냥이는 기름 넣는 것도 엉성한 것 같다. 밥을 든든히 먹었고요. 이제 저도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웃음> 식당이 여기 근처였는데요. 어디 보자. 이쪽으로 우선 좌선을 변경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비밀인데 음... 시고려 작감 양이는 길치다. 어떻게 서울을 갔다 왔는지 대견하기도 하다. 식당. 아, 저기다. 기니 시고려 작감량이는 푸짐한 상차림에 배가 볼록 나오도록 맛있게 먹었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시골여자 깜냥이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신다. 에이쉬, 깜냥이는 지난번처럼 점퍼지퍼도 안올리고 출발을 했다. 깜냥아 너 지금 뭔가 허전할 건데. 아, 나 헬멧 끈을 안 묶었네. 띵동댕. 정답. 미도 밥을 든든히 먹였고요. 저도 많이 먹고 나왔어요. 저런 그 기사식당 같은 그 시골 밥상집을 가면 항상 <웃음> 많이 먹게 돼요. 밥을. <웃음> 어, 집에 돌아가서 잠깐 쉬었다가 골프 연습도 하러 가려고 해요. 지금 골프도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는데요. <웃음> 처음 영상 올릴 때보다 좀 발전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웃음> 감냥아 이제 한달 쳤는데 얼마나 늘었을라고. 제 제. 입춘도 지나고 어, 이제 정말 어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완연한 봄이 되면 라이딩 많이 다니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아 너는 바이크 타면서 힘든 건 없니? 바이크는 꾸준히 좀 어려워요.